님. 어? <웃음> 아, 깜짝이야. 아, 진짜 죄송해요. 아까 전화 온줄 몰라 가지고. 아이고, 아니야. 괜찮아. <웃음>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세요? 일단 앉아. 아메리카노 괜찮아? 어우, 좋죠. 어, 음, 뭐, 뭐, 이거 케이크는 또 뭐예요? 어, 둘 중에 뭐 먹을래? 전뭐 이거 먹을게요. 음, 그래, 먹어 봐. 네. 어우, 맛있겠다. <웃음> 맛있어. 여기 빵집. 음. 음. 맛있네. 근데 이거 맛있네요. 음. 좀 쉬었어? 네 대리님 저 이제 진짜 좀살것 같아요 음... 일이 하도 많으니까 그치. 대리님은 좀 쉬셨어요? 아 나도 잠을 많이 못 잤는데 사우나 갔다 왔더니 개운하더라고 아 사우나 갔다 오셨어요? 저랑 같이 가시지 아이고 아까는 집에 빨리 가고 싶다고 난리치드만 <웃음> 대리님 아,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아요? 뭐가? 아 야근이요 옛날엔 더 했어 아이 그래도 이건 아니죠 대리님 지금이 무슨 쌍팔녀도도 아니고 맨날 우리한테만 야근시키고 우리한테만 뭐라그러니까 저는 진짜 솔직히 억울해요 대리님 억울해? 네 그렇게 억울했어? <웃음> <웃음> 근데 뭐 저한테 하신 말씀이라도 아 아니 뭐 그냥 근처에 볼일이 있어서 왔다가 무슨 볼일인데요? 회사일은 그냥 저한테 말씀하시지 아니 뭐... 회사일은 아니고... 아 근데... 이 동네는 되게 활기차네? 토요일인데도? 그죠? 여기 평소에도 분위기 장난 아니에요 아... 아 그럼 좀 시끄럽고 그렇진 않아? 밤에는 조용해서 좋아요 아 진짜? 어. 근데 대리님도 곧 이사한다고 하지 않았어요? 음 해야지 다다음달쯤 하려고 하는데 안그래도 집을 알아보고 있거든 어. 근데 뭐이 동네는 살기는 어때? 살기 좋죠 대리님 어. 그냥 이쪽으로 이사오세요 아 <웃음> 그럴까? 네 여기 제가 살아봤는데 어. 월세 조금 비싼거 빼고는 어. 이 정도면 지하철 가깝지 맛집도 많지 그래가지고 대리님 이사 오시면은 퇴근하고 저랑 대리님이랑 소주 이렇게 이거 <웃음> 어, 좋네 <웃음> 좋죠? <웃음> 어, 영훈씨도 여기 살고 있는 거잖아 네 저도 쭉 살고 있죠 이 근처에? 네아 그러면 저기 내가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네어 영훈씨 나랑 같이 사는 건 어때? 아, 저 대리님이랑요? 아, 제가 지금 계약 기간도 있고 룸메랑 같이 살고 있어가지고 아, 룸메가 있구나. 네. 같이 사는 건 조금. 아 그러면은 계약 기간 끝나고 내가 구하는 집에서 같이 살면 되겠다. 계약 기간 끝나고요? 어.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, 대리님. 영훈씨 네 지금 내가 영훈씨 좋다고 얘기하는거야 저요? 좋아한다고 얘기하는거야 알고 있었지? 아, 저도 드리님 좋아하죠 당연히 그래 영훈씨도 나 좋아하잖아 <웃음> 네 그래도 같이 살거나 이런거는 차근차근 생각해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나는 우리가 충분히 교감을 했다고 생각해서 얘기한건데 나도 되게 심사숙고해서 심사숙고해? 아이 뭐 아유 되게 아왜아네저어 오빠! 여기서 뭐 어? 예린 씨. 안리하세요아예안녕아세요 안녕하세요. 잠깐만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아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아아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저 일단 앉으세요. 잤어? 응, 좀 잤어. 대리님은 좀 쉬셨어요? 네, 잘 쉬었어요. 근데 동기들끼리 말을 놓나봐요 저희가 동기가 몇안 돼가지고 밖에서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아 그렇구나 <웃음> <웃음> 커피 드시고 계셨네 예 케이크는 누가 사오셨어? 아 이거 대리님이 사오셨어 아예 이거 여기 케이크 맛있다고 하길래 제가 샀어요 아아 아, 커피도 대리님이 예 영훈씨가 평소에 자주 마시던 커피길래 <웃음> 아 저도 커피 사왔는데 아저 근데 대리님 계신 줄도 모르고 아아 아, 니에요 괜찮아요 저 마시고 있었어요 이거 마셔 어? 방금 사와서 이게 더 시원해 말대 꽂아줘 아니, 내가 할게 시원하지? 어, 시원하다 <웃음> 요 앞에 벚나무 벚꽃 다 떨어졌더라 진짜? 어제 비 오더니 다 떨어졌나봐 나 벚꽃 구경도 못 갔는데 대리님은 벚꽃 구경 다녀오셨어요? 어, 아니요 저도 못 갔죠. 바쁘니까. 음, 여자친구가 되게 서운해하시겠다. 여자친구 없어서 괜찮아요. 아, 여자친구가 없어요? 예. 아, 왜요? 여자들한테 인기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? 아, 야. 아, 넌뭘 대리님한테 그런 거를 물어봐. 아, 왜? 여자친구 없는 게 죄도 아니고. 그렇죠그렇죠 아! 그럼 잘됐다 나 아는 언니 있는데 소개시켜 아니, 드릴까요? 그만해 어? 아니야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면 좋지 안 그래요? 아니, 그만하라니까 아 왜? 아 얘기 나왔을 때 해야 되지 그런 얘기는 그만 대리님은 어떤 스타일 그만해. 좋아 그만해 예린아 어? 그만하자 아아니야아니야 영훈씨 아니야. 괜찮아 그러면은 소개팅 좀 해주세요 예린씨 예 거봐 아 그럼 언니한테 한번 전화해 볼게요 예린씨 예? 농담이에요 저 바빠서 연애할 생각이 없어요 바빠서 바빠서 예린아 넌뭘 이렇게 사왔어 예린아? 어? 떡볶이 해주려고 전복도 사왔어 음. 전복 떡볶이 해주려고 근데 미워서 안 해줄거야 어? 갑자기 왜그래 아 몰라 미운 중이야 도대체 그.. 그 야, 뭐가 문제인거야 갑자기 어? 말해봐. 아 내가 자리를 좀 비켜줘야 될것 같은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. 대리님 그래? 네아 진짜 왜그래 예린아 어? 아 치즈 안샀다 치즈 사러 갔다 와야겠다 어디 가서? 아, 빵집에서 팔겠지 뭐 빵집에 치즈를 팔아? 어? 많이 놀라셨죠, 대리님? 어... 좀 놀랐긴 하네 아, 저... 좀... 회사에 있는 비밀로 좀... 해주셨으면 좋겠음 그래야지 비밀로 해야지 저는 항상 대리님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요. 친형처럼 막 저한테 잘해주시고 잘 챙겨주시고 그러니까. 아 근데 제가 그 예.. 떡볶이 나도 만들 줄 아는데 아무튼 죄송해요 대리님. 아니야 죄송하기. 내가 미안하지. 아니, 난 자기가 우리 쪽인 줄 알고. 치즈 샀어? 아니, 여기 파는 게 없네. 나 마트 다시 갔다 와야 될것 같은데. 그래? 나 혼자 가? 응? 아니, 같이 가자. 죄송해요, 대리님. 아, 저희 먼저 가볼게요. 네. 조심히 들어가세요. 이건 놓고 가 아, 이뭐 아니, 아니야, 아니야. 내가 치울게 놓고 가 안녕히 계세요 네 들어가요 치즈가 꼭 있어야 돼? 어? 야 이거. 치즈 아니야? 아 치즈를 샀나보네 하여튼 대리 왜 왔대?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. 에이, 별거 아니야. 별거 아니야? 응. 응? 별거 아니면 다행이. 아니 그냥. 대리님 소문이 좀 그래 무슨 소문 아니...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... <웃음> 터지셨네 어? 그러게